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대신 월세집을 구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명 특별기획 구해줘 월세집 참고로 이 구독자님이 원하는 조건은 35만원에서 40만원 그리고 필수 조건은 풀옵션 왜냐하면 미국에서 몸만 달랑 오시기 때문에 뭐 가구 같은 거 TV라든지 뭐 이런 게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곳은 섬이니까 물멍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조건을 바탕으로 저와 삐삐가 대신해서 그분의 아바타가 되어서 마치 우리들이 살 집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월세집 총네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한 편씩 저희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곳 거제도에서 귀촌 생활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월세집을 찾으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덮보기란이나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함께 첫 번째 집부터 보러 가시죠 특별기획 보여줘 월세집 와자딱 들어오면은 일단 여기가 신발장. 오 넓다 넓다. 아뭐 혼자 쓰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소화기도 하나 배치돼 있고. 아 충분해. 어, 신발 부자도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신발장. 어뭐 기본적으로 쓰레기통 하나 있고요. <웃음> 여기 있는 게다 옵션이야? 어 여기는 주로 그 조선소에서 일하셨던 이제 외국인 분들이 아예 몸만 와서 생활하던 그런 공간이라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븐인가 이거는? 그렇지 오븐. 어. 어 지금 작동되는 거고요. 가스레인지 4구짜리 렌지부터 시작해서 뭐 커피 포트 머신 토스트기 오. 진짜 여기는 몸만 들어와도 되겠다. 그러게 접시 같은 거는 없으려나 미스고 왔어. 오 있네. 레지던스 호텔처럼. 어야 이거 봐. 맞다. 이런 이런 것도 어. 안 사도 될 정도로. 그래 다 있구나. 그래 수저 뭐. 음, 다 있어 다 있어. 어? 어. 식기 세척기. 오. 아. 야 우리 집에도 없는 이런 식기 어. 세척기까지. 다되있네 그리고 또 냉장고, 무려 1등급. <웃음> 아무튼 뭐내 키만 한 냉장고인데, 아우 이 정도면 충분해. 아이 정도면 뭐 혼자 사는데, 둘이 살아도 충분합니다. 네, 네. 애인 한명 만들어가지고 <웃음> 어. 소파, 어, 오우 야씨, 우리 집 거보다 편해. <웃음> 야 좋습니다. 오우! 어, 조명도 하나 이렇게 있고요. 어, 위에 한번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그치 에어컨 없으면 큰일나지 1년 살아야 되는데. 음. 어,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 TV. 대충 뭐한 요거 40인치 되지 않을까? 40. 40안될 수도 있겠다. 안될한 36인치? 뭐그 정도? 음. 자. 첫 번째 방 한번 보시죠. TV. 어, 띠르 침대 크다. 킹 사이즈 정도 되나? 퀸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참고로 어, 한180 조금 안 되고 <웃음> 어 그리고 붙박이장 어, 안에 이불도 충분하게 있고 어, 예비 이불도 있고 옷 이렇게 걸수 있고 어 충분해 뭐 혼자서 여기 1년 살기 하기에 아, 그러니까 진짜 약간 그 호텔 같은 데온 그런 느낌 자 여기 여기 한번 보셔야죠 따로 그 건조기는 없지만 세탁기 샘성 여기 안쪽에 조금 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보일러 어... 이렇게 있고 여기다 다용도실로 뭐 이것저것 짐 나도 되겠다 잔짐 음... 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도 메리평 시스템 에어컨 더울 걱정은 없습니다 아니지. 이런 난방은 이런 걸로 깔끔하게 돼있다 아 그렇지 어. 그리고 혼자 또 여기서 그럼... 강아지 여기 앉혀놓고 음. 어? 여기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또 창밖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 그리고 이곳은 화장실입니다 아 따로 이렇게 음. 아 별로 깔끔하다 그러니까 혼자서 뭐커커 사람도 커. 어, 크고 충분합니다 어 뭐야 이거 아 비상시에 혼자 있다가 만약에 무슨 상황이 있으면 이걸로 연락 자. 아 어, 휴지도 있어 다 있어 어. <웃음> 청소 도구까지 다 되어있고 자물잘 나오는지 한번 봐야죠 아 수압 괜찮아요 아잘 내려갑니다 아. 방이 하나 더 있죠 아 창문이 이렇게 나 있네 이렇게 내리고 어. 살야겠다 그렇지 작은 책장도 하나 있고요 가전 이런 거다살필요도 없다 청소기에 다리미, 다리미 다림판, 다미래. 선풍기. 어, 또 여기 행거 아, 하나 행거. 있고. 텐드. 음, 아니 뭐 정말 아무리 혼자 살아도 방이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 조금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음. 그 의뢰해주신 분이 혼자 디제잉도 하시고 뭐 하신다 그랬어. 맞아, 맞아. 취미가 다양한 취미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뭐 여기를 이렇게 좀 꾸며서. 아, 제 생각에 이런 여유 방이 하나 더 있다면 내가 프로는 아니지만 어, 진짜 도화지에다 그림 한장 걸어가지고 저 벽에다 붙여놓으면 또 얼마나 이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삐삐가 좋아하는 뭐 뜨개질 같은 거를 배워서 하는 뭐 취미방 같은 걸로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방이 하나 더 있다는 거는 아주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그 여기 회사에 전화하면은 와서 이렇게 배달을 해줄 거라고. 자기가 직접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다 보니까 다른 호수 앞에는 이렇게 생수통이 있더라고요. 아, 그 배달이 온 거겠지. 자기네가 시키면. 그리고 뷰를 한번 봅시다. 그쵸. 그게 중요하죠.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가 좀 번화가다 보니까 음. 이렇게 건물 뷰다. 사실 이분은 그 물멍을 하는 걸 좋아하셔서. 음. 뷰는 조금 아쉽네요. 어, 여기 거제도인 만큼 바다 같은 게 보이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따라와 보시면 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삐삐와 배짱이 피트니스 센터 스위밍풀. 오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 뭐 사용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계시지만 왜냐면 다들 일하고 있겠지 지금 어 제가 운동에 관심이 없어서 장비들이 이게 뭐 좋은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런닝머신도 세대나 있고 사이클도 있고 뭐 벤치프레스, 덤벨 뭐 있을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윙풀 여기네 아, 여기 샤워할 수 있는 시설도 이렇게 있고 딱 그럼 여기다가 이거 가운 하나 딱 두르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어 그냥 방으로 가는 거지 뭐 아, 지금은 날씨가 아직 그 수영할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물이 차워져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전망이나 한번 보자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은 앞에 어 삼성 호텔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무엇보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곳이라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주변에 심지어 유흥시설도 꽤 많이 있고, 여기서 걸어서 1분 거리에 다이소 있고요. 편의점 한 주변에만 4, 5개 있어요. 뭐 노래방, 어 각종 음식점, 맛집, 이런 게 이렇게 있는 데니까, 제 생각에 여기가 저희가 지금 오늘 구경한 첫 번째 집인데, 그냥 여기로 하면 되지 않을까? <웃음> 풀옵션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이지 않을까 싶은 게 세세한 것까지 다 갖춰져 있다 그리고 약간 어? 풀옵션 이 가격에 이런 집이 있었어? 약간 좀 우리도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가격은 바로 보증금 500 월세 45만 원인데 부동산 분이 협의해볼 여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완전 선녀인데 그냥 여기 하시죠 그냥 삐삐와 배짱이 그리고 우리 그 의뢰해주신 구독자님이 미국에서 살다 오셨잖아 여기에 주로 거의 다 외국인분들이 살고 있어서 어쨌든 요거가 되시니까 지나다니면서 이웃들하고 소통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다 어, 그치, 그치. 어. 이게 한국말도 있지만 주로 영어가 기본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외국인들 위주의 숙박시설이다 다른 데볼 필요가 없겠는데 거기 <웃음> 여기가 참고로 22평 방두개 욕실 하나 풀옵션 수영장 바베큐장